이렇게 손질하시는구나. 이걸 음. 안 터지고 해야 되는데, 빚이 <웃음> 어, 제일 간편이거든요. 어. 니들도 해도 많이 손질하다 보면 많이 따입니다 어. 네. 어. 아, 먹이 묻어도 지저분했어요. 음에는 좋는데. 음. 손질하고 너무 많이 묻어. 아니, 먹물이야. 오징어한테 이거 네. 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오징어가 어징어보다는 예. 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어징어도 예. 있네. 요 어징어는 먹물이 좀 작고, 예. 그 갑어징어 이게 먹물이 진해요. 진하고 많이 나옵니와 진짜 손질 간단하게 금방 하신다. <웃음> <와>. <웃음> 진짜 간단히 하신다. 아는 가면 적버스 타가서 여기 거 타가야 되었어또반목 <웃음> 어? 어? 어? 반장 먹고 사가야 되었어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예, 진짜 아니, 맛있어. 맛있어. <웃음> 라면으로 서 맛있고, 그냥 스드요 <웃음> 그냥, 그냥 네. 이제 만원 아닙니까? 요거는 2만 원, 원. 요거는 만 원, 네. 이거는 2만 원. 저한 접시가 만 원이라고요? 예. 그럴까요? 저는, <웃음> 여기 할머니가 많이 줘. 우리 어저께 먹고 또살아갖고 사갖고 왔는데. 그, 사무실만 그냥 안받았게 이거, 이거 2만원한 접시. 예. 이게 2만원이예요? 네 위에 들어가 상상도 좀1만원예요 예, 호래기는 정말 싼 거예요 싼거보다 양이 <목소리> 많은 요 맛있어 손질 그냥, 안하고 그냥 그냥 드시는 거예요 얘손질게 뭐. 작아가지고 특유의 맛이 향이 좀 있긴 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어머니 여기 먼저 드리세요 오브레이드8 0니 드릴까? 어 뭐, 얼른 먼저 드릴게요 저 봐. 조금 더 주시네. 아, 이거 살려면 못하는 거 뭐. 양기 무슨밥이는 많이 없어아 <웃음> 형님. 래기도낚시하지마 어, 이거. 사갈까, 야,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엄청 많이 주시네. 이, 이 쉽게하신다. 이 반응이 반응이 빠지이이 반응이 반응이 이 반응이 이이 반응이 이건응기반사이도다 배워야 이 이건. <웃음> 네와한 달이 없어 할머니 완전히 전문가 셔 진짜 <웃음> 몇십 년한 사람이 뭐 와. 그런 것도 못하고 뭐부으러워 이제, 이제는 뭐그한 달이가 이제는 뭐 논기 삼 하지만 그전에는 새끼들로 공부를 며칠 쉬고 는데 내가 욕을 하고 계겠 너무 신기해요 <웃음> 저가보지거 낚시하고 제가 손질도 하는데 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을 수 있는 거 저는 한 마리 손질하면 진때문 뿔뿔 흘리는데 그래 <웃음> 이건 우리 극맹시켰던 거예요? 그거는 대구리 끼고 요거는 어장 끼고 저 남의 어장에서 어. 끝내 옮기고 그러시면 물건 깍이고 그렇 이거 는 바로 상사에잡다할그 정도에요? 하긴 싱싱해 보이긴 해 싱싱한데? 이거는 그릇 무더 싱싱합니? 설희이? 부다가그기형 가격도 굉장히 싼거요 할머니 그러시자면 사심 그냥 해서, 드셔도 된다고 샹그릇 묻어도 돼 네. 어머니 뭐만원어치 몇마리 부릅니다? 아, 그는 3마리 이상 줘 믿고 마리 이상 준다고? 이야복복 <웃음> 터졌네 복 그러니까. 터졌어 어, 아예 3마리야거아 형님 근데 되게 싱싱해 보여 어, 이게 국명에가또노인도다와저와 아. 와, 진짜 어구 어이, 사는 거는 마이트 아, 그래. 회사 그래. 가는 살림살 일부러 예. 이어와서한 바퀴 돌고 무슨 가능사 무슨 밥이나 고 저희 호래기도 팔아드리고 와, 와 진짜 이게 맛있어 맛있어 아 대박 진짜 할칼 분성 안에 너무 하다안 주나 금 더워 야하팔두개 팔어 보이지? 뭐야? 리야 뭐야? 는야 뭐야? 뭐야? 이야 내가 사야걸음이라 뭐야? 만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안되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3만 삼천 원다전재사이다아거 <웃음> 이거 정말 전재산이다. 한만 사고 한 만은 쩔죠. 하하하주면안됩다 이거는. 이거 그려주면안니하지 그래, 이것도 3마리이고 내가 사 어, 이거 정말이 그 리만원 받는 기다. 어머니 조그만 거라 욕심 지지 <웃음> <거라고. 웃음> 마. 사 문자. 근데 아 내가 무사겠 원래 이거 보러 온거 호래기. 호래기 만 원씩 달아왔다가 <웃음> 근데 어머니 호래기랑 뽀득이랑 틀려요? 뭐가 틀려요, 아버님? 꼴기는 네. 요거 오징어, 깡자, 네. 그게 꼴기고 아, 이거 한치? 응기는오징어 이거 한치빨네 응. 응. 번지. 번지가 다틀질농질 수도 있어 이지는거 동에서 올려둬 너무 잘해주네 완전 전문가시네 수십 년저가지이거 응. 그래. 애들 대학 다 노니까 응 아, 뭐, 뭐래 식까만 할머니, 기계, 기계. 손이. 떡밥도 음. 저 앵무새 키우면 이다 사가더라고요. 저 갑즈가 뼈요? 갑. 앵무새 가고, 이거 뭐 옛날에는 이거 뭐 비위고 하면 약이 음식실 텐데 이거 갖고 얻어가. 손으로 가르치면 오지. 뭐 시간도 없는데. 와 진짜 너무 쉽게 하신다 너무 그래도 그만하면 러아 제가 배울 거예요 이거 이거 녹화했다가 제가 배울 거야 아 몰리면 진짜 손질하기 힘들어요 언니 자반 가르고